항상 착한 마음을 가져라 남의 착한 일은 드러내주고 허물은 숨겨주어라 남의 부끄러운 점은 감추어 주고 중요한 일은 발설하지 말라 작은 은혜라도 반드시 갚을 것을 생각하고 자기를 원망하더라도 항상 착한 마음을 가져라 자기를 원망하는 자와 사이가 가까운 자가 똑같이 괴로워하거든 먼저 원망하는 자를 구원하라 욕하는 자와 때리는 자를 보거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낼 것이며 모든 중생을 부모처럼 생각하라 남을 해칠 마음을 갖지 말고 원한을 품지 말고 성내는 마음을 두지 말라 비록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더라도 그것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는 말라 남의 흠을 애써 찾지도 말고 약점이나 단점을 들추지도 말고 항상 자기 자신을 잘 단속하여 정의로서 자신을 살펴나가라 좋은 벗이란 상대방의 잘못을 보면 일깨워 주고, 좋은 일을 보면 마음속 깊이 기뻐하며, 괴로움에 처했을 때 서로 버리지 않으며 이익을 분배하고. 상대방에게 직업을 갖게 하고 늘 어진 생각을 합니다. 나쁜 벗이란 상대의 물질을 빼앗으며 거짓말을 하며 체면만을 좋아하며 삿된 가르침을 주는 것이니라.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자기의 이목으로 삼아라. 그러면 밝은 눈으로 비춰보지 못할 것이 없고, 밝은 귀로 듣지 못할 것이 없거늘 굳이 무엇 때문에 자기의 이목만을 구집하여 미혹에 빠져듦을자초하려 하는가 함부로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언젠가는 반드시 나에게로 되돌아와 나를 손상시킬 것이다. 만일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소리를 듣거든 마치 나의 부모를 헐뜯는 것처럼 여기라 오늘 아침엔 비록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했지만 내일에는 반드시 나의 허물을 말할 것이다. 얼굴빛이 좋은 것을 좋다고 하지 않고 신체 좋은 것을 좋다 하지 않으며 의복에 좋은 것을 좋다 하지 않는다 한 입으로 두말 하거나 꾸며서 하는 말을 좋다 하지 않고 다만 마음의 뜻하는 바가 한정한 것을 좋아한다